The It's over. I'm gonna stop now. 인터넷이 만들어낸 비제도권 증권가의 일세대 스타 한모씨는 1990년대 말 PC통신 하이텔의 하늘임이라는 아이디로 자신의 투자 경험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개미 투자자들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증권사로 대변되고 제도권의 전유물이었던 정보를 접하게 된 네티즌들이 몰려들던 시기. 글 하나가 올라오면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천회를 기록하는 듯 얼굴 없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폭되며 한울인 증권 전문가는 증권정보제공사이트 피사에 투자정보사업본부 이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당시 안실은 1년여 동안 인터넷 증권정보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며 세간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회사 내부에서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사람 대하는 기술도 좋았는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고도 전해지며 사이버 애널리스트로서의 한시도 실력을 인정받아 상당한 인지도와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일부 신무사에서도 투자 전략이 실리기 시작하였고, 증권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2002년 1월에는 증권정보 업체를 통해 늘림 추세 전환의 비밀이란 투자 분석서 책을 펴내기도 했다. 같은 해한 월간 잡지는 한 씨를 개미 투자자들 사로잡는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리더 중에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은 한 씨는 2002년 8월부터 한 경제 전문 케이블 TV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탁월한 생방송 진행 능력을 인정받아 2003년 1월 이 프로그램의 앵커로 전격 발탁돼 3개월간 활동했다. 이런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과거의 신분 세탁까지 들통이 난 것이다. 철저하게 세상을 속인 두 얼굴의 인생으로 영화 캐치미 이프 유캔 한국판 프랭크로 알려진 한모 씨는 절도와 강도 혐의로 11년을 복역한 뒤 1996년 출소를 하였으며 교육용 비디오를 불법 복제하여 수억 원을 버려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결혼도 하며 이듬해 1997년 증권 전문가로 신분 세탁을 한 것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증권사를 재직했던 것으로 양력을 꾸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투자 실패로 또다시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고 2004년 1월 12일 경찰에 구속되었다. 구속이 되기 1년 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가를 돌며 20여 차례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그는 피해 여성들의 입막음을 위해 강남 민 나체 사진 촬영까지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람들이 경악에 금치 못했다고도 한다. 또한 한모 씨는 투자 실패로 비제쪼들려 강도짓을 벌인 지난해에는 정상 출근을 하고 외박도 한 번도 안했다며 부모님과 부인 등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사회 자체도 굉장히 근면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실감이 안 나는 상황이었 사실 지금도. 이 논란으로 인해 검증받지 않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 대접을 받으며 호위 호식을 누리는 당시 증시 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